제가 과부하가 걸렸어요 오늘 엔진.. 미리 죄송해요 지 찍고 있어요? 뭐? 장님이십니속수장님 아, <웃음> 자전거를 즐겨 타시는.. 네. 오늘 어디가시는거예요네저 오늘은 할라수목원 어, 가고요 저희가 스 라는 프로그램의 오프닝과 엔딩 멘트를 야외에서 촬영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유튜브를 끝내고 와서 아직도 지금 유튜브 관광지에 저의 생각이 머물러 있어서 이게 외워서야 해 되거든요. 음. 엔지가 많이 날것 같아서 미리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원래 화장을 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언제나 더 낫나요? 평소가 난것 같아요. <웃음> 근데 진짜 오늘 너무 부어서 메이크업 쌤도 좀 깜짝 놀랐고 이게 야외 촬영이라 어차피 눈이 부셔서 이렇게 눈을 제가 이렇게 차라리 뜨면 오히려 다행일 것 같아요 야외 그런 기운을 받아서 햇빛 아래에서 그냥 눈부신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진짜지니까 재미없어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웃음> 일시만에 보는데 그때하고 똑같은데 얼굴이 아 정말요? 똑같아요? 부장님 오늘 엄청 부었어요 시골 한옥에괜찮 네, 네. 아, 네, 아, 괜찮아요. 시고등넉한 풍경과 함니다이다 시골 한옥의 고즈넉한 아, 네, 한옥. <웃음> 네. 풍경과 함께 한옥 지킴이의 일상을 만나니다 <웃음> 고즈넉한 풍경과 함께 한옥지 시골 한옥집의 고즈넉한 풍경과 함께 한옥집니의 일상을 만나봤습니다. 이 전통을 비켜나가려는 젊은이의 열정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오케이. 오 다음번에 이제 다음이 되게 고비예요. 아다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제 <웃음> 다음 거또 찍고 또 찍고 아직 한네번의 촬영이 남아 가실까요? 네. 이쪽이요? 어 네. 어르신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보는 할매로그 오늘은 사고 후유증으로 운전에 트라우마가 생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제 반했어요 반 유튜브때랑 너무 다른모습인데? <웃음> 제가 허당미도 있고 허세미도 있지만 나름 어나운스 <웃음> 어려운 걸한 번에 해냈습니다. 자연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정만 있어도 몸과 마음이 동행합니 기분이... 잠시나마 쉼이 필요할 때 고즈넉한 숲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번더 해줘. 네. <웃음> 한번더하자 아, 더 오프닝요? 오프닝. 어, 어. 그냥... 네. <웃음> 기억이 안 나요. 전국 곳곳에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제즈 m b c TV 매거진 해피플러스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당시 진압 출동을 거부해서 일어났던 여순 사건의 특별법 개정 소식과 함께 소방기술 경연대회 광주 훈련 두 번째 이야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 잘하는데? <웃음> 네, 여러분 자연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인데요. 잠시나마 힘이 필요할 때 고즈넉한 숲길 걸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케이. 다끝나시 네. 아니요. 하나 더 아니요? 있어요. 네. 어, 엄청 잘하네요. 원래 잘해요. 응. 원래 잘해요. 이리와 강원도의 명물이죠. 감자의 맛있는 변신을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쪽으로. 아, 조금만 들어가자. 응? 네? 열성 룸스는 여성 룸스라는 거. 이 운동 모티아는 아 여기. 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오케이, 스톱. 조금 뒤로. 오케이. 올림픽 모자는 여, 여기 엔딩이죠. 응. 오올림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막판에 약간 아, 괜찮아요 우와. 응. 응. 고생하셨습니다. 음. 끝났다. 아, 다 끝난 거예요? 네. 오늘은 청소보다 음. 분량이 반으로 줄어서 네. 금방 끝났어요. 돈이 좀 잘한 것도 있어. 지난주보다 엔지을덜 내가지고 제가 이거 두 번째 나온 촬영인데 네. 감독님들이 늘 편하게 해주시는 덕분에 음. 이렇게 잘 마쳤고요. 배가 고파서 빨리 밥을 먹으러 갔어요 메뉴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배고파요. 너무. 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옆으로 <웃음> 조금만 떨어져 주세요. 그런 거왜진작에 말씀해 주셔야죠. 어, 어느 정도 좀 찍은 다음에. 정말. 제주에 내려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이제 한달 아직 아, 한 달이 아직도 안 됐네요. 제가 7월 7월 언제 내려왔지? 7월 9일인가에 내려, 아네 7월 9일쯤에 내려왔으니까 7월 8일에 내려왔죠. 그러니까 음. 지금 이제 거의 한달될까요 아직 안 됐어요. 제주에 한달살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 팁이 있다면 팁은 제가 정말 드릴 자격이 없는 게 제가 거의 회사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 글로 지금 제주로 공부하고 있어서 음. 제주 한달살이 하시는 분들보다 지금 제가 가본 데가 많지 않아서 무든 한달살이 하러 오신 분들 진짜 많은데 한달살이 할거면 약간 날씨에 상관없이 막 궂은 날에도 열심히 돌아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주도에 갈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야자수 보이세요? 저는 아직도 제가 많이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이 야자수 보는 것도 신기하고 비행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뭔가 제주의 상징들을 볼때 되게 아직도 설레요 아 내가 제주에 왔구나 내가 비록 오전부터 저녁까지 그 회사에 있어서 잘못 느낄 뿐이지 제주에 왔구나 그리고 창밖을 봤을 때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면서 내가 제주에서 일하는구나 느낍니다 다리물를도 서두도가 있어요 서두두 이런 이렇게 그, 웃기지 않고 딱히 아 썰어놓는 아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싹 갈아 음, 놓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음? 음? 저는 이렇게 썰어주는 게 좋아요 음? 음? 직장님 근데 이거 이미 소콤한데 또 소코넣으세요 아. 음. 네. 따라해야지 음? 이렇게 먹다가 쇠피를 넣고 먹어야지 음. 음. 식감이 끝내줘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음. 호불호가 잘될것 같아요 음. 특유의 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거 안 좋은데도 부전 성공 맛있어요 표정 맛없으 표정 사실 맛있는 표정이에요 자리물에 지금 저두 번째 먹은 겁니다